만약 조사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인 약 253억원 정도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병크를 터트려 전례없는 판매 중단과 환불 사태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대 로펌에게 소송까지 걸린 상황을 만들어낸 2020년 최고의 사기극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사이버벙크2077 이런 연속된 병크때문에 해당 게임의 제작사의 정부가 관리감독까지 들어간 전례없는 사태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오죽했으면 국가까지 나설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가 기업에게 개입을 하는 건 확실히 보기 드문데요 왜 이렇게까지 cdpr은 망가졌을까요 그리고 왜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까지 cdpr을 관리감독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당장 폴란드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게이머들이기 때문에 바로 게임회사인 CDPR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 CDPR을 빼고 폴란드라는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진짜 열심히 리서치해서 그나마 알아낸 예전 유명인이 있다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리니쿠스, 피아니스트인 쇼팽 출생지는 폴란드인 마리퀴리 정도가 있으며 특산물... 관광지... 아무래도 옆에 더 세게 알려진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cdpr을 제외하면 우리에겐 매우 생소한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나라의 위치가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보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냉전시대에 접어든 1945년 폴란드는 소련의 위성국인 폴란드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1988년까지 공산국가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비공산 연립정권이 출범하여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지만 그 뒤로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잡음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잡음 속에서 국가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부가가치 산업들의 발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과 서유럽 시장으로의 높은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라는 장점을 살려 강력한 제조업으로 고속성장과 경제 기반을 마련한 나라입니다. 덕분에 유럽의 여러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그 밖에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 산업인 4차 산업의 발전이 필요했었고 그 결과로 폴란드에서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몸을 꿈틀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CDPR은 이때 당시만 해도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반이 되어 IT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폴란드에게 게임 산업은 거의 사장된 산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이 CDPR에서 제작한 위쳐 시리즈는 한국에서는 3에 와서야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위쳐 1,2 시절부터 영미권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폴란드의 총리가 무려 위쳐2의 패키지를 선물로 줬던 적이 있는데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위쳐시리즈는 단순한 게임임을 넘어서 폴란드라는 나라를 대표하고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lg, 현대화 같은 기업들을 단순한 폰, tv, 자동차를 파는 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폴란드에서 cdpr이란 단순한 게임파리를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심지어 위쳐는 폴란드인이 쓴 폴란드의 판타지 소설인데 이 소설을 바탕으로 폴란드인이 만든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니 그야말로 국뽕에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적임을 깊게 담고 있는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걸본 한국인의 심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겠죠 이위쳐의 성공 이유 폴란드의 게임산업은 날개를 달아 수많은 지원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다잉라이트 디스워 오브 마인, 레이어스 오브 피어, 슈퍼등 우리가 다 한번씩은 들어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죠 2013년 0.04%의 비율에 불과했던 게임을 2018년에 0.41%까지 끌어올린 걸 보면 폴란드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셈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을 기준으로 1.03%인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 실제로 CDPR이 유비소프트를 업고 유럽 게임회사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을 당시 폴란드 기업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고 무려 4조가 증발한 지금에도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cdpr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임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하나로 약 84억에 달하는 정부지원금도 먹어놓고 게임 개발 기간은 제때 맞추지 못하고 소비자 투자자와 했던 공약도 지키지 않아 대규모 환불 사태 및 판매 중단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미국에서 1류 2류도 아니고 손에 꼽히는 초대형 중에 초대형 로펌에게 소송까지 당했으니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원이라고 볼수 있는 폴란드의 경쟁소비자보호청 uokik는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해서 cdpr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본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불만을 제기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 이후로도 cdpr을 관리감독 하면서 후속 패치 버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음 조사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인 약 네? 253억원 정도의 아니, 벌금을 매길 예정이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관리와 더불어서 벌금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들어간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 자체가 이상하게 재미가 없는 작품은 아니다보니 이젠 큰 병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게임의 품질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골프공 시뮬레이터 에서 엄청난 배신감과 쌓여버린 불신이 사이버펑크 2077의 연달은 통수로 게이머들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게이머들에게 예약 구매란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임 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내용물을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해야하는 도박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본인 회사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물론 2016년 4기극으로 고소와 소송까지 들어갔던 노맨즈 스카이가 끈기있는 사후지원으로 2020년에 와서는 최고의 서비스 게임상을 받은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사이버펑크 2077도 결국 제2의 노맨즈 스카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전작도 없고 여러 사정과 악재가 겹쳤으며 다소 언론을 통해 과장된 점이 없잖아 있던 작은 인디게임 회사인 노맨즈 스카이와는 달리 CDPR은 몇백명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인 것은 물론 위처라는 명작을 만들어내 쌓아놓은 명성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헬로게임즈와는 달리 떨어질 명성이나 브랜드가치가 엄청난 수준입니다 실제로 cdpr이 피크를 찍었던 당시와 지금의 시총을 비교해보면 하나로 약 4조가량이 증발한 걸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언론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본인들이 앞장서서 게임에 대한 여러가지 공약을 걸어넣었고 투자자들에게도 출시 직전까지 거짓 은폐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돈줄에게 엄청난 신뢰도를 잃고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이는 후일에 이 게임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펑크 2077 이후에 제작할 게임들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출시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매출까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과연 cdpr은 본인들이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